읽어볼게요. 솔경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식이 밴드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나는 반딧불 챌린지에서 황송하게도 호감상을 수여받은 솔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챌린지 중에 조금 개사를 조금 했는데 그 가사가 지금의 저를 빗대서 바꿨던 거라 미리 설명을 조금 해드리는 게 맞는 것같아서요 일단 저는 제또래들을 비하면 부모님께 내세울 만한 자녀는 아닙니다. 나이는 거의 서른이 되어 가는데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돈벌이 없이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원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 마인드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취업을 위해 나름 공부하고 있다는 건 있지만 노력을 제때제때 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만큼 낭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사 중에 너는 빛나고 나는 왜 이러고 사냐는 게 하루를 본분과 책임으로 열심히 사는 너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고 도망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에게는 잘좀 살지 하면서 스스로 비판했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또 손톱과 초승달은 제가 무의미하게 보내버린 시간들에 빗대서 개사,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규앨범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마 아직 기다리랍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웃음 그 마음도 챌린지에 담아봤는데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호감상을 받은 저는 그닥 호감스러운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부족한 자식이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소리 호감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셨어서 저희들도 되게 좀 심사숙고하고 잘 뽑아드렸던 것 같아요 아 차분하게 글을 잘 읽으시네요 아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네, 이제 시작입니다 길을 아, 길어? 길어? 음, 네네 진짜 좀 많이 길게 정성껏 써주셔가지고 프롤로그 끝났습니다 네, 네 프롤로그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솔기 형님의 진짜 사연 들어갑니다 아까 언급했던 제 마인드가 또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사연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어리석게 살았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이나 이 평가를 받는 것에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 남들보다 더 과장돼서 입력되고 그 감정을 처리하기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역시 단점과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할 용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식이 밴드의 마 아직 기다리라에 나오는 청자 입장처럼 정말 직면해야 할내 상황은 보지 않고 뜬구름을 보면서 투정 부리던 시간이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만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보여주는 데에도 용기가 없던 저는 챌린지 역시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결과만 궁금해하던 중 티셔츠 도안을 보고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중식님의 그림이 있고 뒤에는 멋진 캘리그라피가 있어서 가지고는 싶은데 결국 계속 미루다가 놓치면 미련 남을까 하여 챌린지 영상도 부랴부랴 만들고 마감시간 3분 전에 보낸 뒤 저는 또 뒷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없는 제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발송 취소 버튼을 찾았습니다. 그때 어플이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실행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어플로 시도하는 게 처음이라 그만 발송 취소 버튼은 못 찾고 수신 확인 창을 지워버려서 보낸 메일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좀 많이 심적으로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든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일는 아,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마른 세수를 했더랬죠. 시간이 지나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사도 처음엔 재밌겠지 했던 게 돌아서보니 너무 얄팍하고 가벼운 개사라는 걸 인지하게 되버린 것입니다. 이게 중식이 밴드에 알려지는 순간 안돼 차라리 그냥 메일을 미쳐못 보셨으면 좋겠다 같은 이상한 소망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상식 날 그날 저는 채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이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일도 한건 아니었어요 제가 솔경이라는 닉네임을 매일 보내기 며칠 전에 생각한 거라 새로 만들기는 좀 귀찮았고 설마 되겠어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진짜 만약 상을 받게 된다면 그때 말하면 되겠지 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상식 전에 만약 상 받고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어쩌지라며 걱정 반 설렘 반 김칫국을 마셨는데 진짜 될 줄은 몰랐어요. 막상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는 뒷일에 대한 걱정보다 상을 받은 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제가 솔경이에요. 좋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를 쳐놓고 대기 중이었는데 그때 영상 파일 두개 켜졌던 차질이 있었죠. 동시에 영상이 끝나면 채팅에 올려야지 했던 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 맞아요. 이때 영상 파일이 두개 켜져 가지고 조금 에코가 많이 낀 채로 들렸던 것 같은데 음, 많이. 네, 저희가 좀, <웃음>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제 귀에 제 목소리가 두 번씩 들려오자 저는 저절로 모니터 앞에 두 손이 모여지고 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눈치만 보다 축하한다는 말에 감사하다 하지 못했고 끝내 영상에 대해 쌤님이 아쉬움을 표현해 주실 때 표정만 표정으로만 같이 아쉬워한 것이 제가 한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다 끝나버린 시상식 호명되었을 때 바로 채팅을 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쉬움도 들었지만 만약 바로 채팅을 쳤다면 제 성격에 사연까지 쓰러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구글 절절이라 죄송하네요. 그리고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설경님 우울해졌어요 저희 맞아요 어. 아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절절해요 네. 우리도 다이 음악 안 하면은 거의 인생의 껍데기밖에 없어서 네. 노래라도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맞아요 이게 참 삶이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 놓지 않고 사는 거 되게 은근히 힘든좀 저희도 그렇죠. 방송 모니터 하면서 우리가 네. 왜 이렇게 막 억지로 재미있는 음. 척하고 별로 재미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 우리가 좀쪼들리게 사니까 억지로 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챌린지 참여해주신 분들이 좀 우울한 부분을 갖고 계세요 저희한테 우울한 부분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음, 느낌으로 음, 말씀해 주셔서 음. 제 느낌이 나는 이제 음악을 그만두지 못하겠다 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팬들이 음, 음. 노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좀 해보니까 알겠는데 좀 보편적이지 가 않아서 항상 불안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접해 있는 그런 치부를 드러내 주셔서 음. 끝까지 음악 하도록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가짐은 그렇네요. 네. 가까자막 <목>